여기서 문제점. 여기 지금 더프하고만 보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니까 마이너스죠. 보호적으로 시켜 오늘은. 체적인 내용 마이너스예요. 이런 친밀함. 이런 친밀감이 어떻게? 이거, 난 o t necessary. 이거 무조건 해석 문제. 반드시 뭐마이너스아니다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다. 투 이하와 즉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. 이게 점차입니다. 투가 순서 점차 투기 때문에 노인이 나와야 돼요. 를 아는 것과 그 자료를 알고 있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야.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over no 헬프. helpful, over h e l p 가 helpful, no 들어가서 helpless야. 유용하지 않은. 이렇게 봐야 된다 랬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니가 뭐할때 떠올릴 때 뭐를 떠올릴 때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swer 답을 떠올릴 때 어디서 시험에서 요게 문제점이란 여기가 막 빈칸으로 나와있던거 자 다시 임팩트 사실상 친숙함이란 친숙함이란 종종 뭐로 이어질 수 있다? 에러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어디서? 멀티큰 초이스 이기 재미죠. 어, 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이유는 그 이유는 유마이트 피가 어, 그 다음에 초이스죠. 어, 여러분들이 선택할, 어,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이거 마 천이 혹시 이거? 처음 치마는? 친숙한 것처럼 보이는 신수탁한건처럼 보이는, 요거, 커만 쳤지? 자, 요거, 결과적 용법이기 때문에, 하지만 결국, 뭐, 어 등위적서 쓰러 오면 벗으면 돼요. 어.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. 나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. 자, 요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. 통정서의 결과적 용법. 나중에.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느냐? 이거 이제 something you had with o 어, 네. 네가 있었던 뭔가구나이게 바로 뭐라고요? 어, 어, 백, 영. 이제 두 단어 순달했죠? 이게 바로 친숙한. 어, 어. 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야. 하지만 그건 사실 어그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은 아니었다는 얘기지. 어, 최상의 답은 아니니까.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. 지금 서수영이 계속. 그다음에 전환, 영문 전환, 잘 나올 수 있고요. 더프라모론 문장은 영작도 가능합니다. 그렇죠? 여기 주관식 서술어까지 다. 카와야 돼. <웃음> 여기 문법도 중요한 거몇개있었고